문신 있는 여자? 어저 개불호예요. 1 0불호 <웃음> 왜요? 어개 극혐이에요 그냥. 오늘은 의외로 호불호 갈리는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호불호 갈리는 사람 중 하나가 네. 자기 주장 강한 사람. 아 자기 주장?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자기 주장이 없으신 분들 아닐까요? 근데 자기 주장 강하신 분들은 서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밖에 물었다 여자는 뭐가 나오려나? 의외로 너무 예쁜 여자? <웃음> 절대 안 걸리죠? 의외로 호불호 걸리는 여자! shit. 고... <웃음> 자첫 번째 여자 만나봅니다. 어 <웃음> <오>, 임유진! <웃음> 임유진! 되게 귀엽게 나네 처음에 저 만났을 때 리플 사람들 중에 저를 가장 편하게 해줬던 친구거든요. 어 나도 나도. 네. 나도 이 친구 진짜 사실상 만내비에요. 맞아 맞아. 나 유진이가 제일 잘 편하게 해줬던 거 같아. 그리고 일단 또 게임을 하잖아요. 네. 이 유진이 정말 친구로서 정말 좋죠. 정말 솔직하고 재밌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친구로서 생각을 하잖아요. 남자 너무 많아요. <웃음> 어. 근데 남친구 있잖아요. 에이 0점이지. 남자친구 <웃음> 있는데. 어나삼점 하면 좀 이상한 거. <웃음> 하여튼 유진아 잘 사귀어. 파이팅. 그냥 사람 추억이 많을게. 오, 갑자기. 야 노출이 강하지만 몸매 좋은 여자. 여자. 나는 그 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건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도 능력입니다. 뭐야? 이런 분들 좋죠. 근데 이제 내 여자친구가 그러면 안 된다. 저는 무조건 나만 봐야 된다 봐요. 그냥 패딩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웃음> 내 여자는. 노출이 과한걸 없어야 돼. <웃음> 몸매 좋은 여자. 뒤에가 포인트다. <웃음> 자신감 표출이잖아요. 호죠 호 상견례 때 이렇게 입고 와도 괜찮아요? 이건 좀 심했죠 그거는 눈치가 없는 거지 노출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회성이 없어서 계속 노출하는 거예요 이게 사트인 거예요 세트 그럼 제가 입혀주면 되죠? 근데 그냥, 계속 벗어 괜찮아 계속, 계속 입히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만약에 내가, 나를 좋대 그럼 어. 넘어갈 수는 있어요 <웃음> 몇 점인가요? 완전 불혼 아니죠 사실 아, 아. 아, 실수입니다 한 3, 4 정도? 댐 수동적인 여자. 아, 그러니까 무조건 다 예스. 근데 대신 스스로 자기 의견 딱히 없는. 아, 나 이거 3점. 너무 수동적일수록 이제 불호로 가까워질 수 있냐면 은 너무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게 오히려 미안할 때가 있어요. 아, 맞아. 그래도 오빠가 하는 말다 들어주는 건 좋지 않을까? 좋은데? 그냥 다 그냥 다 오케이 하는 거예요? 네. 좋은데요? 아 음, 저는 별로예요. 왜요 아니, 넌 음. 자기 주장이 없어? 라고 내가 얘기할까 봐 겁나요. 그 정도까지만 아니라면 괜찮다라는 거야. 뭐야? 근데 내가 수동적이지 않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수동적이야. 흘러가던데. 그래서 저는 호다 음. 수동적이 나쁜 게 아니야. 오히려 좋을 때도 있다. 하지만 안 좋을 때가 많다. 수동적이보다 자동적인 여자가 좋다. 음, 알아서 척척 잘. 잘 닦을 샌. <웃음> 바쁜, 바쁜 여자. 바쁜 여자. 오. 선수관음이네. 바쁜 여자라고 하면은 만날 시간이 한 일주일에 세 시간 요 정도 돼야 되잖아요. 안 돼요. <웃음> 그러면 마지노선 일주일에 얼마 이상 봐야 된다. 적어도 두 번은 봐야 된다. 직장인 싸우는 이유 중 하나가 나랑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고 응, 응. 왜 일만 하고 뭐 만나기만 하면 전화하고 카톡하고 왜 일만 하냐. 당신은요? 안 바빠요. 아니, 아니 네가 바쁘다는 아, 제가... 게 아니라. 아,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데이트할 때막 전화받고 이러는 것도 바쁜 음... 나중에도 너 나를 만나고 있구나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서운할 것 같아요. 자기관리 말래? 말래? 이게 안 좋을 수가 있나? 이게 왜 호불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거피지폰데 한참 핫하다가 이제 바로 끌어안고 자고 싶은데 나팬좀 하고 잘게? <웃음> 백하고 아 이거 살짝 피곤할 수 있어. 왜냐면 같이 밥을 먹을 때 항상 닭가슴살이나 샐러드를 먹으러 가야 될 수도 있고 떡볶이를 한번 먹으려고 러면 그거 나트륨이랑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몸이 안 좋아진다고 자기 건강을 엄청 챙기는 친구들 많아. 흥미롭네 오점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조금 마이너스로 되는 게 아닌가. 음. 자기는 꾸밀 줄 알고 가꿀 줄 아는 사람. 음. 결국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 거예요. 나랑 만난 시간도 자기 관리에 포함되면 될거 아니야? 멋있긴 해! 내가 이러지 못해서. 문신, 문신 있는 여자! 여자. 어...미도님 아니야? 문신 아름다운 신이이셨네어저 개불호예요. 10불호. <웃음> 왜요? 어, 개 극혐이에요, 그냥. 아니, 지금 당신 얼굴 보고... <웃음> 아, 전불호요나 지금 이상형도 바뀌었어요. 아픈 날, 아픈 남자 아니야? 그리고 문신 있는 사람이거든요문신 네. 없는 사람 좋아. 왜? 아예. 왜? 그냥. 왜? 내가 있으니까 그런 건가? 신체발부 수집으면 그... 그것도 안 하고 있어 <웃음> 나는 타투 좋아 나도 여기다 하고 싶어 또 옷도 너무 달라붙네요 <웃음> 내 예상으로는 영둥이도 <웃음> 부러울 것 같은데? 제가 일단 타투가 있기 때문에 어. 아, 미도 누나 같은 이런 타투들은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레즈미만 아니면 돼요 뭔가 옛날에 생활했을 것 같이 생긴 문신들 있잖아요 <웃음> 그건 좀 그렇다? 그건 안 돼요 저도 부럽니다 저도 없고요 저는 평생 안할 거고요 문신이 있으면 일단 사회적 시선이 생기거든요? 그쵸. 그리고 문신하는 사람들은 더 보통 문신나문신나 붙어요. 아, 맞아요. 저도 타투녀예요. 그리고 타투이스트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패션 타투면 별로인 것 같아요. 의미 있는 타투는 솔직히 뭐, 뭐라 말기도 못하지. 그렇 부럽니다. 어, 저도 불러 희생적인, 희생적인 여자. 여자 제가 좀 희생적인 그래서 되게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럼 너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다면? 어, 3점이요 희생적이면 안돼 근데 몸이 먼저 나가버려 남들이 싫다 그러면은 나도 싫긴 한데 다막 눈치 보면 그 상황이 싫어가지고 그냥 아, 그냥 내가 할게 나대 나대 저는 7,8 고맙습니다 <웃음> 저는 희생적인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저 구성입니다 오. 내가 손해보고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이 사람은 결국 내, 내 사람이 돼요. 어... 그걸 이미 이사람은 깨닫는 거야. 어른아이에. 이거는 약간 좀 미련해 보여요. 결국에는 좀 내가 계속 혼내는 포지션으로 되다가 좀 답답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어. 것 같아. 요왜아 지금 도시락을 싸주는데 너만 싸주는 게아니야 아니 뭐야 그게! 자기 <웃음> 희생한지 그거... 다 싸주고 아, 근데 그런 이생적인 거는 뭔가 약간 봉사하는 느낌이라 괜찮을 수 있어요. 어. 거절을 못 한다든지 돈 빌려주고 대신 뭐빚 보증 서주고 그것도 심각한데? 그것싹 부러줘. 국밥집 국밥? VR. 10점. 아, 제가 국밥을또 엄청 좋아해요. 100점, 100점, 만점. 어, 난 느끼해서 먹을 것 같아. 아니, 느끼 하면 다른 거 시키면 돼요. 매운 국밥 시키면 진짜. 되고요. 블록탕도 국밥이고요. 어, 라면 국물에 밥말아먹어도 국밥이잖아요. 네, 네. 그렇네요. <웃음> 아, 10포인데? 저도 10포예요. 저도 이제 이상형 중에 하나가 편식을 안 하는 사람. 다잘 먹는 사람. 유진이 안 되네요. 아, 안 되죠. <웃음> 국밥 VIP? 아, 저 오이를 좋아. 저도요. 그럼 서비스로 뭐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아, 개꿀인데? 가보세 국밥 먹고 싶은데? 아, 뭐 먹을 말해다 김밥 시켰잖아. 고기 넣었으면어야겠다 아, 맛있겠다. 나 이거 진짜 빨리 먹고 싶은데? 자, 이렇게 의외로 호불호 가는 여자를 알아봤는데요. 저는 뭘 싫어하냐. 문신있는 여자 말고는 임윤 씨... 리플 멤버들 사진 쓴건다으로 해요, 이거. 아, 그런데? 네. 아니야. 아 희생적인 여자 빼고는 대체로 호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음. 이쯤 되면 그냥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러게 <웃음> 누구나 호불호 갈릴 수 있고요. 맞는 사람 만나야죠. 그렇죠. 의외로 호불로 갈리는 여자, 슛고! <웃음> 너왜 자꾸 앞에 봐? 축구가날때 고할 때는 뒤를 보라니까. 저는 술을 강요하는 그런 문화는 싫하기 때문에. 어? 왜? 그래요? 응. 음... 오히려 네가 먹이던데? 제가요? 응. 저안먹어요나 소주 안 먹는다고 지랄하던데 너? <웃음> 아니 왜 그때는 왜 그랬냐면 오빠가 맥주 한 잔으로 2시간 동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 그 전에 많이 먹다 왔다니까요 아 그래요? 응그 얘기는 그 얘기 내가 다섯 번을 넘게 했는데 너 그냥 그날 그냥 내 얘기를 똥구로 들었니? 응 <웃음> 다음 지우는 것도 이제 한 10회 정도 받아야 되고 엄청 아파해 받는 것보다 10배 정도 나더 아프고 그 비용도 10배 정도 더 들고 주변에서 문신한다고 하면 은말린 스타일이에요 하지 말라고 나 그렇게 되더라고 어 아, 하지마 하지마 이러면 아니야 의미 있는 거야 하면은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더라고 그리고 몇년 뒤에 후회해요 야 그때 하지 말걸 저는 후회는 안 하는데 안 했다면은 더욱더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게 후회 아닌가? <웃음> 그게 후회 아닌가? <웃음> 그런가? 그러니까 나 이거 보면서, 아 그러니까 나이 보면서 아씨발 이거 도려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것까진 아니더라도 그럼 약, 약, 약간만 호하겠죠 약간 제약이 있을 때좀 힘들긴 하죠. 어. 아 진짜 힘들긴 했어요. 반팔 아니 못 입을 때 맨날 긴팔 입고. 이 평생 남다니까 평생 할아버지 돼서 이제 할머니 돼가지고 문신 해 어? 할아버지 옛날에 야가치였어 이런, 이런 거 하면 어떻게? <웃음> 아니 근데 요즘은 진짜 개나 소나 다 문신을 해서 갖고 늙으면은 그 노인 중에 문신한 사람들 많을걸요? <웃음> 어. 그어 문신파 문신 안 하파 말리긴 안 하겠네. 어, 아이고 또 나이 먹어가지고 옛날에 문신도 안 해봤냐 이럴걸요? <웃음>